유튜브 많이 보죠 넷플릭스 뭐 웨이브 프라임 비디오 띵 왓챠 등등 우리가 원하는 영상 컨텐츠들을 손쉽게 요 리모컨 하나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단 모니터에 가져만 달면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삼성의 스마트 모니터 M5라는 제품이고요 어, 화면은 2 7인치예요 뭐 M7 같은 경우는 32인치 모델도 있는데 저는 32인치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M5 모니터를 어, 이용할 을거고요 어, 그리고 해상도는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연결 단자는 HDMI 단자 2 개, 와이파이, 그다음에 블루투스 4.2 이렇게가 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스마트 허브를 통해서 유튜브나 그다음에 이런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거를 다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무선 뎁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탭뷰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자연스러운 미러링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PC 없이도 PC처럼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TV, 세타박스가 없어도 스마트 TV처럼 전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개봉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여기 받침대죠. 그리고. 어... 요거는 이렇게 연결을 하는 부위일테고 어, 리모컨과 전원 케이블 그리고 모니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 벽걸이형으로 어, 암에 모니터 암에도 설치를 할수 있고 스탠드형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어요 용... 제품 후면부에는 HDMI 단자, 투슬롯이 제공이 되고, 이쪽에는 USB 단자도 두 개가 제공이 돼요. 좌측에는 전원 단자를 연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켜볼게요. 자, TV 전원이 켜지고요. 처음에 아 우리가 알던 TV가 아니죠. 보시면 무선 연결을 잡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파이를 자동으로 잡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기하네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나면 이렇게 스마트 허브 이용약간을 동의를 하게 되고요 자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키시면 기본적으로 영상들 앱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 많이 보죠 넷플릭스, 뭐 웨이브, 프라임 비디오, 띵, 왓챠 등등 우리가 원하는 영상 컨텐츠들을 손쉽게 이 리모컨 하나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볼텐데 어, 유튜브를 클릭을 하시고 어 영상을 영상을 검색할 때이루 리모컨으로 하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삼성 빅스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음성을 여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고군 TV 틀어줘. 자 그러시면 이렇게 고군 TV가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그리고 요새 뭐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격 PC라든지 뭐, 뭐 화면을 공유한다든가 미러링 서비스, 그 다음에 삼성 데스나 오피스36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렇게 집에서도 회사 PC와 공유해서 스마트폰과 다 공유를 해서 이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탭뷰 기능으로 핸드폰, 스마트폰과 화, 이, 모니터 화면을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단 모니터에 가져만 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탭뷰 기능으로 뷰 기능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모니터 화면으로 어,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음, 손쉽게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봐야 되는 cctv를 어, 모니터 화면으로 어, 캠핑장의 현황을 어, 손쉽게 이렇게도 넓은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게임도 큰 화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슬램덩크 <웃음> <웃음>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운드가 상당히 괜찮아요 음, 사운드가 양쪽 서라운드로 괜찮기 때문에 뭐요 자체 스피커로도 충분히 이용을 하시는데 어, 부담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자, 미러링을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화면을 요 스마트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도 콘솔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요새 왜 이렇게 신기한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